이 몸은 구름을 제천재성 손오공님이시다 난 마왕인데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절대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삼장이 있구나 <웃음> 녀석도 삼장을 찾아낼걸 언제든지 네가내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 널 지켜주지 손오공 <웃음> 너나 불렀구나